야롤래 드디어 오랜만에 크리처 형태의 챔피언이 나왔다고 하네요 컨셉도 이렇게 사람 머리는 달고 다니지만 알고보니 위에 머리는 페이크고 진짜 머리는 따로 있다는 설정 호고함과 투박함 이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아주 좋은 디자인이에요 상대는 라이어시니까 게임 내에서도 분명 이런 컨셉을 잘 살려서 나왔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최정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공허의 여제 벨베스입니다 최근에 따끈따끈한 새 챔피언 트레일러가 나와서 이번엔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올까라는 기대를 하며 감상했습니다 일단 우리 카이선 누님이 예쁘게 나온 것부터 시작해 플러스 10점이었고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다 새 챔피언 벨베스 등장부터 여자라는 이명에 맞게 고고하면서 절 재미있게 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가짜 머리가 갈라지면서 본성을 드러내자 느껴지는 미지의 존재에서 오는 기괴함과 투박함까지 야 이거 간만에 기대되는 캐릭터가 나오는구나 싶었어요 예뭐 기대된다 싶었죠 근데 그 몇몇 모션들이 너무 여자치고는 좀 모양이 빠져서 디자인은 참 잘해놓고 이런 걸로 처음 볼때그 기대감을 날려버린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벨벳스를 만들 때 이런 모양 빠지는 모션들은 다 배제하고 처음 본 모습 그대로를 떠올리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먼저 밑작업부터 해야겠죠 일단 필요한 회로들부터 먼저 설치해 줍니다 충전단자부터 시작해 스위치, DC컨버터를 연결해 기본 전력을 공급해줄 기본 회로와 함께 빛이 들어올 부분에 LED를 설치해 줍니다 LED는 가짜 머리와 진짜 머리에 하나씩 그리고 빛나는 안광과 바닥 부분에 깔아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다 했으면 전원이 잘 들어온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원래는 전부 흰색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눈 부분이 웜톤으로 빛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연결했던 LED 봉투를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웜 화이트로 써있는 걸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연결해버렸네요 이런 빡대가리 같으니 하지만 어차피 버린 LED라 쳐도 혹시 모르니까 색을 바꾸기 위해 빛나는 부분에 보라색 페인트를 발랐는데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오히려 보라색이 난색을 만나서 오묘한 핑크빛을로 빛나는 게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냥 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바로 몸의 형태를 다듬어 주도록 하죠. 우선 꼬리부터 시작해 가슴까지 형태를 잡는데요. 일단 LED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드러나지 형태를 잡다가 그 외에 허리에 있는 가느다란 촉수와 팔도 만들어 주고 LED가 있는 부분들은 글로건으로 부피를 채워주면서 몸 라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오리 같은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주 거대한 지느러미를 만들어 줄 건데요. 얇게 편한 클레이를 모양에 맞게 잘 잘라내서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걸쳐줍니다. 이때 주의할 게 클레이 자체가 중력에 의해 처지다 보니 지느러미가 펄럭거리는 걸 표현하기 위해 주변 산물 같은 걸로 받... 붙여주고 이대로 3네 시간 정도 굳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느러미가 적당히 형태가 잡히면 약간 징그러운 듯한 느낌을 위해 혈관 같은 텍스처도 덧붙여줍니다. 이어서 작은 촉수에도 치마 같은 모양새로 작은 지느러미도 붙여주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루엣이 잡힌 것으니 같 세부 묘사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가슴팍에 작은 입부터 만들어주는데요. 아 여기는 가슴팍이 아니죠. 여튼 진짜 머리에 입은 세로 모양의 입이 내부에 있어서 입안에 작은 잇몸과 이빨을 따로 만든 뒤에 바로 이어서 거대한 잇몸과 이빨을 덮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게 몸가를쉽게 기능성이 의심되어 보이는 아래턱도 만들어주는데 아래턱이 양옆으로 갈라져 있어서 이빨 달린 동안 팔이라 생각하고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있는 부분은 튼튼한 외골격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외에 아래턱 안쪽의 허리에도 작은 각각을 붙이면서 입 전체는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이제 벨벳의 또 다른 퍼스널 칼라인 남색으로 피부에 덧붙일 건데요. 앞에 작은 촉수에 몇 가닥 붙이고 이어서 등뒤 전체에 잘 발라줍니다. 하지만 그냥 평평하게 발라주기만 하면 정말 해양 밑바닥에서 불 법한 가오리마냥 미밋하게 보이니까 약간의 굴곡이나 도구로 거친 텍스처를 넣으면서 만들면 이게 진정한 등발이라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으로 벨벳의 뿔도 만들어 주는데 이 부분. 도 마찬가지로 각각대로 살리면서 거친 텍스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저만의 독특한 연출을 넣기로 했는데요 벨베스는 캐릭터가 죽으면 생기는 상원조각을 먹고 몸체도 비대해지고 강력한 모습으로 진화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점을 담기 위해 양쪽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오른쪽 볼은 더 크고 각각과 동일한 색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눈이 있는 자리에 클레이를 붙이고 도구로 구멍을 내 눈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이러면 오직 눈쪽으로만 빛이 나오면서 배선 안광이 되는 거죠 진짜 머리 말고 가짜 머리도 만들어야죠 가짜 머리는 금방 끝날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머리 몰드를 쓸 거거든요 이렇게 부분을 하나씩 찍어내서 붙이는데 앞서 자료로 몇번 보였듯 이 부분은 벼랑간 갈라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짜 머리도 이런 특징에 맞춰서 만들어줍니다 그럼 저 가짜 머리 내부는 내두도록 하고 진화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지나 전과 지나 후의 경계면 사이에 작은 각각들을 붙여 서서히 변해간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느러미는 더 투박하게 갑각을 붙여서 진화 전후의 모습이 확연히 차이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제가 노린 점인데 진화 전후의 색감과 질감이 다른 걸 이용해서 특정 각도에 따라 진화의 여부를 결정하는 느낌으로 보이면 벨벳스라는 캐릭터가 가진 특징도 살리고 다채로움도 더할 수 있어서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데 약간의 쏠쏠한 재미를 더할 수 있겠죠? 등도 앞쪽과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넘어갈수록 갑각이 자잘하게 작아지면서 진화가 풀린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각각이 진열비 끝에만 있으니까 금방 끝납니다. 각각이 다 붙으니까 저의 의도를 알겠나요? 이렇게 돌려볼 때마다 외형이 서서히 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각도를 이용한 연출을 쓸 때가 많지 않는데, 베베스가 이걸 성사시켜주네요. 이제 나머지 자잘한 부분들을 빨리 넘기고 모델링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까 갈라지는 머리 내부에 속살을 붙여주고, 눈이 있는 위치에 안구가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실리티 펜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짜 머리 내부도 글루건으로 전부 채워주고, 눈을 만들 때와 똑같이 클레이로 덮고 구멍만 몇개 내주면 모델링 끝입니다. 그럼 바로 도색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벨벳의 지느러미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비중이 많다 보니까, 그냥 생보라색으로 놔두면 보기에 밋밋해서 작품 자체가 지루합니다. 그래서 지느러미 끝머리로 빠질수록 점점 짙어지게 칠해주고, 이러 각각 부분은 디타늄 골드색에 페인트로 광택을 주는 것으로 각각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택이 너무 세서 금속같은 느낌이 강하니까 화장으로 음영로확 넣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이제 배경으로 이 작품을 마무리해볼까요? 오늘은 벨벳스가 확 눈에 띄었으면 해서 배경을 간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시네마틱에서 보인 배경은 무수히 많은 손들과 심해 배경을 적절히 섞어서 굉장히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치트키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다이소에서 천안에 파는 어학년 수초입니다 이걸 손망장식과 함께 섞어서 배치해주면 단돈 천 원이라는 미친 가성비로 공허의 배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허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보라보라한 인상을 띄는데 이대로 배경을 끝내기엔 수초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서 뭔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전부 보라색으로 밀어버립시다. 에어브러쉬로 전부 칠하면서 공허 느낌에 맞게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 때까지 짙게 칠하면 여기저기 튀어나온 손들이랑 적절히 섞어가면서 배경이 정리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회로가 안 보이게 3D펜으로 처리하면서 바닥까지 전부 처리하면 공허의 여제 벨벳스 완성입니다. 오늘의 작품 벨베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이제야 매우 만족스럽네요 이 정도 포스는 내뿜어야 여자라고 부를 법하죠 간만에 이런 크리처 형태의 챔피언이 나온 만큼 이번에 연출이나 포즈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는 크리처든 인간이든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와서 참 좋았는데 요즘 롤에서는 인간형 캐릭터만 계속 나온지라 저같이 몬스터 환장한 아티스트에겐 벨베스가 참 가뭄의 담비 같네요 물론 다음에 이런 캐릭터가 나올 땐 양팔을 흔들어 제끼는 모션은 좀뭐 여튼 모션도 멋있는 캐릭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도 더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